왔어요. 거기서 왔어요. 이거에서 왔어요. 어, 왔어요. 아, 이그 네. 게임 회사 아니에요? 아, 게임. 같이 아, 생기는 중고치인데. 아, 그이의장점은 리얼리즘이 라고생각 하거든요. 편하게 옷을 입고 편한매 얼굴로 음. 그냥 정말 운동을 하는 거랑 같이 다거나 약간 저희끼리 재밌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남들을 위한 좀 봉사. 자, 그럼 첫 번째 정한 4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아, 자, 팩트만. 네. 네, 팩트만 딱 하고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여러분. 지금 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네. SNS나 이거 보면은 굉장히 봄에 가기 좋은 곳. 네, 네. 근데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막 자유롭게 가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뭐 전주 한옥마을 가보셨어요? 아, 예. 전주에서 뭐 길거리 유명한 뭐 먹을거리 뭐 이런데 가보셨어요? 안 가봤죠. 네. 한국에는 이렇게 해도 크나 크고 어 가볼 곳도 많고 맛있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한 번도 즐겨보지 못했단 그쵸? 말이에요. 그 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랜덤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예로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놨지만 이거를 룰렛으로 정해서 어 돌린 다음에 선택자만 갈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힘든 게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뭐 이렇게 뭐괌 자유여행 관 달리 자유여행 하지만 그에 반해 설악산 등산 뭐 여서도 해상추경겸 갔다 오기 아뭐 이런 다양한 아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고잉 세븐틴에서 이제 제작된 분들이 이번 여행을 세 명에서 갈 거야 이러면 은 룰렛을 세번 해서 던지는 거예요 음 뽑고 뽑고 출발하는 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좋게 과음 여행이 걸렸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그세 명은 힐링을 하고 오는 거죠 아그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다. 그렇지만 여서도 뭐 해장 추억 여행 걸린다. 그럼 진짜 뭐 처음에 싫어하겠죠. 싫하면아 하면서 또 가가지고 또아 우리 이랬잖아, 뭐 저랬잖아 이러 면서 또 힐링도 하고 오고 또전북도또따 보고 어,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재밌고 좀더 다양한 거를 즐길 수 아, 있지 않을까. 질문 이 있는데요. 네네. 혹시 만약에 이 주제 이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어 방금 말한 룰렛 인생 여행이라고. 아 그렇게. 네. 룰렛 아 네. 인생 여행. 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보고자는요 에스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쿱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자자 저는 오늘 어, 발표할 거는 고잉 세븐틴에 대해서 네. 무엇 무엇 무엇 뭐, 무엇을 what? 위한 아 무엇을 향해 가느냐 아 네, 향 간다. 향이 네, 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누구를, 어 네? 누구를 위한 아닌가요? 예? 누구를 위한 아닌가요? 무엇을 위한? 어떤 소리입니 What? What? What? 좋습니다. What? w h a 을 What? What? What? What? What? w h a 아마 h a t What? What? What? w h a 저희 h 하 t What? What? w 아, h 뭐, 네. 네. <웃음> 아, 저희 뭐 회사 회사 이런 컨셉들도 약간의 시트콤으로 w 편의드라 h 로 음. 만들어서 우리가 자체 드라마가 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아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어 아무래도 비하인드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가져가야겠죠 그쵸, 그쵸. 이거는 잠시만요 <웃음> 굉장히 본격적이네요 아 그렇죠 세븐틴의 일단 저는 가장 생각하는 장점이 되게 리얼리즘 리얼리즘 혀를 되게 누리시네요 짐을 되면그려야겠요 리얼리즘 리얼리즘 리얼에서 나오는 아, 케미와 어, 저희들의 뭔가 꾸며지지 않은 재미 웃음 코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더 다양한 채널을 열어서 뭐 이런 시트콤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저희가 MT를 간, 거, 간, 간 것들도 다른 각 지역을 가서 한 채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아...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어, 아, 좋습니다. 8도 세번 감사합니다. 근데 그 틀만 잡았지 정확한 내용은 없네요 네. <웃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네요 저는 생각을 네. 했어요 <웃음> 네. 채널들막 나누고 왔는데 그생각으로 아, 그 어떤 걸 찍느냐 저는 그치? 시트코 시트콤 코 일화부터 시트코도 이제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회사 컨셉으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진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는 어쨌든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아니라 진급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좋은 핑계 써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습니다아수고잘습니다 큰 패닝 네, 네, 있으면 네, 정말 다양한 네, 여행과 시트콤에 이제 합쳐진 그런 네. 느낌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정환, 아, 예. 정환, 제목 루렛 랜드밤 인생 여행 에스큐브스 아. 무어. 자 원우 씨, 네 발표해 주시죠. 네. <웃음> 아 원아, 이 실력 기대돼요. 네 기대돼요. 항상부터 신나는 체 나왔어요. 아 빨간색 좋아. 뭐 약간 체육복 같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원우입니다. 고잉 세븐틴 채널에 들어와봤어요. 고잉 세븐틴. <웃음> 아 근데 지금 저 빨간색 표시로 써가지고 나 지금 하나도 안 보여 아 아니 <웃음> 내가 너한테 맞춰야 되니? 벗으세요! <웃음> <아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경을 벗어요! <웃음> 컨템이에요 <컨텐츠예요>. 레완이야? <레오. 아니, 웃음> 벗든지! 너무 빨간색이 너무 안, 안 보인다고 네, 어느 형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칠판이안 아. 보인다고 네, 검색을 써주시면 아. 나는 네. 목만 떠다니네? 오늘도 목만 떠다니는 거 아니야? 자검색을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피노프 스피노 에피소드 에피소드 14화 네 활동 비하인드 활동 비하인드가 예, 25만회, 네. 그 다음에 16화. 아, 이것도 조사를 해오셨구나. 이건. 자유시간? 어. 자유시간이 37만회. 오, 어, 예. 많이 차이 나네. 축구팀과 오락실팀으로서 네. 37만회였고, 저희가 21화에서 되게, 여행을 갑니다. 네. TTT. TTT. 되게 수학적이시네. 자, TTT가 100만이에요. 이 차이는 굉장히 안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여행, 여행이라는 게 어, 어, 시간을 소비해서 어디를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어, 어디 멀리 가거나 이러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서울 아니나 어, 근교 잠깐만. 근처 명소들을 간단하게 가, 갔다 오는 거죠 이걸 세븐틴 세븐틴 트립 주인. 네. 네. <웃음> 아, <맞아. 웃음> 제가 보기에는 민규 <웃음> 씨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지금 뭔가 대국민 지금 사기나 모양이 네. 아쉬운 듯한데 표정이. 네, 일단 뭐, 네이트는제것 네. 네. 생각을 사실 얘기해드려요. <웃음> 네. <하죠. 웃음> 네, 자 그리고 와, 두 번째 저, 거 저럴 줄은 몰랐네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두 번째 거. <웃음> 네. 자두 번째 거. 제가 오늘 이게 오늘 생각한 거예요. 네. <웃음> 네. 오늘 <웃음> 어. 오늘. <생각한> 네, 쿱스이랑 똑같은데 꿈치. 저희가 꿈치를. 이제 회사는 이미 했던, 했던 네, 이미 하,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역할극을 극을 하는 거예요. 어. 그거를 쭉 진행해서 스토리를 그치. 저희끼리 만드는 거죠. 그쵸, 이렇게 소화라, 네. 네. 애드립 크리스타일로 자, 하면 크리스타로애드립자 이거를 이제 애드립 세븐틴의 드립! <웃음> <오! 웃음> 트립서 드립으로! 야, 드립과 드립입니다. 야, 드립. 아, 드립. 아, 드립. 아, 아, 야, 이게 드립으로 다이지 저는 좀인적으로저 공치 너무 괜찮습니다. 예. 냐아 그리도 어떤 드라마가 나올지 모르고 그 캐럿들도 모르고 맞아. 정해지지 않은 그 쪽대본 너무 재밌습니다아 저는 그요 어. 트립에서 드립으로 바뀐 예. 게 너무 대단한 아, 것 같아요. 아, 아, 그래. 어, 나는 네. 저 친구가 네. 저렇게 해낼 줄몰랐다요 예. 자, 아, 아, 아, 드립에 트립과 아, 드립입니다. 와, 야, 드립에서 소름 돋았어요. 야, 진짜 아이디어 좋은데? 어 괜찮다. 우지, 무지! 어대표 내려 가실어대표님대 내려 가실까대아 어디 가? 아또 준비를 했어요. 아, 아, 아, 아 우정. 자, 아, 아, 하나씩 으세요 아, 뭐지? 오 뭐야? 아닌 거야. 12개를 준비해 줬다고 하나씩. 뭐야? 제전달해서 하나씩 받으시면 되는데. 내가 나다 지금까지 이런 성의는 없었다. 네. 뭐야? 나 이것은 우이셨나요 네. 이게 복사한 복사해. 아니요. 하나씩 다. 그렇습니다. 아, 거짓말 하 아니 아요 그렸어 그렸어 탈러. 진짜로? 탈러. 하나씩 다그렇습니다 아, 예. 진짜 대박! 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아, 다 그린거요? 예네 어. 하나하나 다 그렸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지금까지는 네. 성의는 없었다 대표님! 대표 예, 예, 저희 회사에 예, 목사기가 없어요? 저희 회사에 사가 없어요? 성의가 중요한거예요. 복사할 수 있었지만 성의가 중요한거죠. 플러스 점수 플러스 점수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카메라 이게 바로 제메라입니다 나에게 <웃음>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그냥 괜찮습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뭐뭐 보잉에서 뭐 셀프캠도 찍어봤고. 예. 하지만 그 셀프캠과는 다릅니다. 셀프캠. 충분해하셨어요충분어요 셀프캠과는 다릅니다. 왜냐 그 셀프캠들도 네. 어떻게 보면 꾸며진 모습들이었어요. <웃음> 그 맞죠, 맞죠. 사옥에 있어도 뭐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왜 안녕하세요를 하는 겁니까? <웃음> <오> <웃음> 그런 게다 필요 없습니다. 웃길 필요 전혀 없어니다 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카메라가 있다. 내가 잔다. 자기 전에 눌러놓고 자세요. <웃음> 일어나서 배터리 갈아주세요. 아. 그러 그냥 가방에 넣고 다녀. 반에다가 밥, 밥, 먹, 밥 먹을 때 세워두세요. 틀고 <웃음> 밥 먹으세요. 아. 1세개의 단독 카메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어 이것이 바로 리얼리즘, 리얼리즘입니다. 아. <웃음> 제가 얘기했는데 쿱스 형이 먼저 선수 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고인 세븐틴의 가장 큰장점중하나라 리얼리즘을 극대화해서 개개인의 하루의 삶을 담는 거예요. 아 바로 이 <웃음> 태모라. 태모라. <웃음> <카메라로>. <웃음> <웃음> 아, 네, 카메라! 카메라 아 역시 님와 아아 진짜 아, 여섯 철이 아, 철자로 어, 이렇게 사람에게 전화 감동, 재미, 리얼리즘 아, <웃음> 모든 걸다 담으셨다 네, 다음 누구죠? 다음은 디노씨입니다 아 노디 노디 아, 노디 네. 지금부터 손에 불날 때까지 박수 짝짝짝짝 스페셜 라이즈드 피디오틱 테크놀로지의 노먼즈에서 온 디노이라고 합니다 좀 특별하게 해볼갑니다네아 네. 어, 기대된다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 야, 1 0 0점지리 100점짜리 아이디어. 우와, 들어보실래요? 네. 이야. <웃음>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플러스 100점. 와.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볼 텐데, 자. 첫 번째 아이디어! 다음. 아, 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언제 저런 재밌어졌어? 그, 세븐틴의 어. 1인칭을 참견해보는 이름하여 음. 너를 다 알고 싶어! <웃음> 네! 와! 그래서 아, 이게 끼가 아, 많으시네요. 네. 네. 각 멤버의 네. 하루동안 생활들을 보는 아주 획기적이고 신선한 아. 아이디어죠. 네, 그래서 카메라 앵글 또한 제 시점으로 본다면 아. 제가 호시 형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캐럿들은 또 제가 보는 시점으로 또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 아이디어는 고잉 세븐틴 아니죠 GO BACK 17아 GO BACK? 저희가 있어, 지금까지 백. 앞만 보고 예. 얼마나 열심히 달렸습니까? 아, 그쵸? 네. 쉼 없이 달렸죠? 예. 그 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GO BACK 하는 거예요 고 o 이 아닌 방이나 그런 캠프들을 놓고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오. 랜덤으로 들어가서 뭔가 지난 고잉 세븐틴의 일들을 추억을 하면서 사실 나는 이때는 이랬어. 혹은 너에 대한 감정은 이랬어. 라는 말로 좀더 하는 본격 힐링 프로그램! 오. 마지막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없어! 이렇센쓸 아, 아, 아, 아, 있네요. 네. 와. 와, 진짜 준비를 너무 잘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승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븐틴 예능 꿈나무 콘텐츠병 부승관입니다. 예! 2019구인 세븐틴 아이디어 보고서 오늘의 주제는 곧 서브젝트 서브젝트는 약간 한마디도 안드렸네요. 그러니까 의 서브젝트 오늘의 서브 승관씨 자신감 좀가져 네. 네. 어, 들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문댓는네 들어줄게요. 네, 네. 불가능이라 노력하지 않자의 별명이다. 별명 일단 이제까지 우리는 이것은 나는 노력을 해온다 라는 생각을 기본 전제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 어떤 걸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웃음> 아, 네. 당신의 삶은 기회가 아닌 변화에 의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 왜 <웃음> 기회가 오기만을 바라나요? 네. 어. 상황이 따라주기만을 바라나요? 어, 그렇죠? 그게 우리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웃음> 곧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 그게 변화 아닌가요? <웃음> <웃음> <웃음> 어, 맞습니다! 우리 세븐틴은 어떤 돌로 유명하죠? 자체 제작 아이돌. 맞습니다. 자체 제작 돌로서 저희의 큰 장점, 메리트. 어, 메리트 장점 어 말이 없네데할 수가 있다 얘기를 하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제까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우리 멤버들의 아이디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적 있나요? 어, 어, 없죠. 없어졌어. 저희의 아이디어 그 자, 텐츠 자, 지 자, 체제 자, 하는 그것. 그 아이디어 뭐냐고. <웃음> 야 설명은 들었으니까 아이디어 아, 좀 말해봐 아, 네,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아, 제 아이디어를 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 콘텐츠 시대, 여러분들, 네, 저, 네저 여러분들, 맞하세요 네, 유튜브 등등 우리 모든 그 유튜브 그런 그런 페이지에 클릭하면 합니다. 오, 딱히요. 죄송한데 네? 빨간색 말고 검은색으로. 죄송한데 빨간색 말고 검은색으로. <웃음> 우리가 이제 네네 네, 네, 말씀하세요 노래와 똑같이 컨텐츠도 3초 안에 파급력이 아, <웃음> 3초 안에 아, 그 컨텐츠의 파급력이 정해집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니네 컨텐츠가 뭐냐고요 아, 그래서 아, 이제 나와요? 아, 저희는 돌아갔습니다 나왔다, 나왔다, 제가 나왔다, 가는 길을 나왔다, 돌아갔습니다 고인세븐17 로고송 앤 오프닝 제작 프로젝트 와, 드디어 어 아이디어 나왔다 그래서 세븐틴이 우리가 고잉 아, 세븐틴만을 위한 시그니처 로고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13명의 손길이 정성이 들어가면 캐럿들은 그쵸. 감동을 받아요. 그렇죠. 아 캐럿들의 반응을 예상해보았습니다. 아 애들이 직접 유유! <웃음> 목소리 꿀 떨어져 유유! 오늘도 들으러 왔어요 유유! 아 곧!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된다는 거죠. 우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잉 세븐틴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요거스로 만들려 하지 않느냐 아, 그게 우리가 급을 먹고 있지 않느냐 라는 아, 아,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너무 귀엽죠? 네. 땡큐 아니에요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와 승선 씨 너무 잘 하신다 질문 있습니다 종이 몇장 쓰셨어요? <웃음> 불가능을 능으로 만드는 거 그게 변화죠 아 체인지 네. 그 노래를 만든다 하면 그걸 너무 3초나 네, 5초 3초. 짧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건 네네. 30초 정도 근데 30초 정도로 만에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또 이제 보는 사람들이 또, 또 처음에는 해봤어요. 보겠지만 나중에까지 만약 팬 사람들이 볼까요 그걸아 이거 좀 짧아도 돼요 저는 이거는 영화, 이거의 기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아, 거를 아, 봤을 어, 때 네. 영화만 딱들어가는데뭐 이게 뭐 20세기 폭스 작품도 이런 빰빠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빰빰 이거 그런 느낌 그렇 기대감을 좀더 그려주실 수 있는 그 콘텐츠의 기대감을 좀더 비유시킬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너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은 네, 준씨입니다. 아, 아, 아, 아 준형 오늘 기대돼. 네, 열심이가 네. 중국에서 온 준라고 합니다. 네. 아, 아. 평소에 여러분이 쇼핑 남편이점갈때원 플러스 원 많이 봤죠, 오오 봤죠? 아, 많이 봤죠 아, 네. 어, 네. 네. 사실 아, 네. 봤어요 일반 성분보다는 원 플러스 원더 많이 사죠. 네, 원 플러스 네, 원. 네. 맞아요. 원, 맞아요. 원, 플러스 원. 그래서 오늘 <웃음> 얘기하는 거는 이 단. 우리 컨텐츠도 1 플러스 1 이렇게 아, 만드는 네. 거죠? <웃음> 컨텐츠도 1 플러스 1? 지금 그, 나 너무 지금 찾아다 봤야 근데, 근데 진짜 네, 너무 작아. 봐봐. 전에 원우 씨말했던그 100만원 저회수 넘는 그 여행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네네. 그, 네네네. 하고, 그 상대에서 만약에 우리 전에 멤버 고향 가는 컨텐츠 하나 있잖아요. 그쵸, 아, 맞아요. 네, 그거 가지 1 플러스 1였으면1 플러스 1 였어요? 네. 이런 가지. 예. 오 컨텐츠를 썼자는 말이네. 희기적이야. Hampshire> 멤버들 고향 가서 여행하는 거죠. 원 플러스 원. 이거보다는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상서원 플러스 원. 원플러해서이 멤버 중에서 친구멤버 있잖아요. 그거 바로 저요. 네. 그게 바로 저요. 저 고향 신천 가본 적이 아직 없죠. 근데 야, 아까 원우 씨도 말, 말했죠. 네. <웃음> 유행 멀리 가는 거좀 어려우니까. 그쵸, 근데 중국은 멀다고 생각하지 마요. <웃음> 아, 우리는 생각을 봤어요. 네. 미안해. 네. <웃음> 네. <웃음> 네. 비행기 타고 3 시간밖에 안 돼. 네,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 보다 가까워. 네, 그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일단은 신전 소개할게요. 아, 이게 신천 소개할게요. 신천은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신천 가천 신천 신천 신천 신거 신천 신 신천 신천 신천 신 신천 신아 신천 신천 신천 신천 있습니다. 야시장에서 <웃음> 바로 풍장에 <웃음> 여기 있습니다. 네? 옆에 바로 아름다운 바다 있어요. 아 바다에서 아 생선. 아 생선? 생선, 생선, 생선, 먹고 싶은 생선 다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고. 어 네. 와, 오노씨 생선 못 먹잖아요. 생선? 네. 그러면 생선은 안 먹어도 돼요. 아는 나온 상도 많아요. 아어 워플러스 원이에요? 네, 그거는 또 워플러스 원. 고또하플러스 그러면 스트 다니고 여행 여행 갈 때는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음식 말고. 경치 경치. 경치 경치는 준비했죠 경치. 충청에서는 아주 유명한 경치 있어요. 바로 이거야죠. 이렇게 높은 건물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이 건물은 하나 말고 두개 있습니다. 두 <웃음> 원습니스원플러스원플러스원플스원플러스원이이이란 아, 아, 아, 아, 네, 네, 주제가 정말 대단해 네. 너무 대단한 것같아 근데 콘텐츠 어, 어. 내용이 그러니까 어려운데. 멤버의 고향을 여행하내는 거죠. 여러분 다음 분은 호시 입니다 호시! 안녕하세요! 네, 저 이름은 호시입니다. 아. 아. 그림과 같이 호시. 호랑이의 시선 빠밤, 예. 빠밤. 네, 아, 일단 이렇게 세븐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세븐틴에 대한 컨텐츠를 예. 이렇게 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아, 일단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어,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릴 컨텐츠는 교훈이 좀더 있으면 좀 어떨까 하는 주제로. 오, 오 좋다. 우와! 당연한 것!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한 그런 분들께 아. 그런 분들이 이를 체험하는 아. 이름하여 당당감체당당감체뭐 아.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어, 우유 흔님들사 네. 먹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우유 네. 누가? 누가? 만들었을까 소가 만들었어요. 소가 만들었죠. 근데 그렇죠? 소를 소가, 체험하는 소가 건가요? 소가 혼자 이렇게 우를 <웃음> 네. 네. 네. 네. 네. 만드는 과정.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분리수거 하잖아요. 예, 예. 딱 밖에다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게 어 어떻게 며칠 그래? 지나면 사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저씨, 아주머니께서다 해주십니다. 그죠 그렇죠? 맞아요. 이런 일도 저희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요. 그런 사사님이죠. 것들 을한번 해보는 겁니다. 너무 정말 좋은 취지네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생각해봤고요. 네. 자두 번째 컨텐츠는 바로 꽤 간단합니다. 아! 라네 아, 네. 네, 그렇죠. 이름 좋다. 저희가 이제 세븐틴 분들이 네. 팬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캐럿 분들? 캐럿 분들 공식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사연. 뭐아 오늘은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뭐 생일이라서 아,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네. 몇달 며칠 몇 밥을 먹게 될 텐데요. 와서 계산해주세요. 네, 올려주시면 계속... <웃음> <웃음> 멋있어 멋있어. <웃음> 뭐 이제 같이 가가지고 오, 좋아. 깜짝 등장해왔고 계산해주고 네, 얘기 좀 토크 좀, 토크 좀 나누고 네, 또 네. 아니면 뭐 졸업식 오. 졸업식인데 동훈이 한테 제가 밥좀사드리고 싶은데 오. 용돈이 오. 좀 맞지 않아서 멋있어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나왔어요. 딱 가서 밥 쏘고 가라. 숨? 음? 하는 그런 컨텐츠가 어떨까요? 오 멋있다. 제작비는 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 제작비요? 오. 혹시, 혹시? 기미부다 아뇨 아니, 아니요 개카 갑니다. 개카. 아, 개카로 개가. 가요? 개카로 얼마 나온다 세븐틴 여러분들 캐럿 분들이 밥 먹고 싶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아사드려요 아, 아아 그런 마음으로 이사해 주 아, 그래요아 아 얼마든지 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 황이 시선이었습니다. 아! 깔끔한, 깔끔해 아 깔끔해. 아, 다음, 다음 사원은요. 네, 김민규 사원입니다. 아 네니다 네. <웃음> <거기서?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어, 네 안녕하세요. 네 2019년 입사한 김민규 사원이라고 합니다. 아, 예? <웃음> <웃음> 진짜 사원들. <같애요. 웃음> 네, 파워 포인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조심하게> 넘겨주세요. <웃음> 첫 번째 컨텐츠 제작 기획, 두 번째 구성화, 세 번째 결과물 및 반응 예상으로 <웃음> 어, 반응 <예상까지>. 진행하도록 <웃음> 어, 하겠습니다. 잘 아, 주시죠. 주시죠. 아 바로 투입입니다. <웃음> 아, <웃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번만요. 한 번만요. 표정이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원우 씨가 먼저 제출했던 아이디어 아니가요 예. 아까 되셨죠? 저기서 뒤늦게 작성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다 아닙니다. 다시 시죠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행, 여행. 여러분이 생각하는 맞죠? 여행은 무엇입니까? 힐링이요. 굉장히 쉬는 거요. 예 맞습니다. 쉬는 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준비할 것도 많고 시간을 소비해야 하며 맞아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웃음> 맞습니다. 이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만 맞아요. 저희는 그 부담감을 다 내려놓습니다. 바꿔보자.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웃음> 멀리 <웃음> 필요가 없고 아 들었는데 이거? <웃음> 아 근데 10분 15분이면 무 뺏겼다 10분 15분이면 너무 590분 아, 너무... 정도 걸리는 가까운 곳에서 여행을 즐겨보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웃음> 자, 자 압구전 5대오에 있는 모든 밥집 가보셨습니까? 어이, 어이, 어이. 안 가보신 곳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돌려주시겠어요? 외식. 돌려주세요 생각납니다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할수행이 오케이. 예. <웃음> 형 세븐틴 의 맛집 야무진소 멀지 않은 서울 속또 <웃음> 즐길 것 힐링이 될 만한 곳을 찾아봅니다 저희는. 아 okay, 알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케미. 케미 포인트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만 진행합니다 우지씨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는 거싫어요 싫어하시죠? 네. 그럼 우리 방에만 누워있고 싶잖아요 네. 그럼 바,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우리 방에 누워있지 말고 조슈아는 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좋은데요? 아 낯선 환경! 좋은데요? 마초텔에 와 있는 것처럼 네, 네. 그러다 좋아요! 케미도 아, 있고 아 네. 뭔가 고향에 가고 싶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약간 포근한 느낌 주고 싶어 그러면 도경이 방으로 가시아 좋으세요! 그게 그대 여, 여행입니다 그게 여행이야? 어. <웃음> 차련법 굉장히 쉽습니다 잠깐 하나 들고 편히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동하는 거 앉아서 밥 먹는 거 끝나고 아, 커피 근데... 맛있는 거다 네.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불량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세븐틴이 좋아하는 걸 이런 걸 좋아하고 팬분들의 또 반응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또 맛있는 집을 찾아가니는 그런 트립 음... 컨텐츠입니다 네, 네 사합합니다알려주시죠 아아 네. 잠만이 깐 사진 뭐예요? 네. <목소리> 아니 제가 이걸 아, 사진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맞아요. 말씀하세요. 제가 뒤쪽이잖아요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아이캔디를. 아이고, 좋았습니다. 와. 아이캔디. 아이고. 아이캔디 오! 오케이. 영어예요일명17 네 아, hobby. 17 아. hobby. 예. 네. Film the hobbies of each member. 아. 멤버들 각자 각자의 취미를 찍어 보는 거죠. 어, usually they activities in going 17 as a whole. 그래서 고잉 17에서는 저희가 항상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팬분들은 저희 각자 각자 하는 걸 많이 못봐 가지고 그걸 찍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맞춰서 해서. 오. 오 For example, world sport fitness. 어. 그런 컨텐츠트를 하는 거. 예요 우지. <웃음> 우지 정말 귀엽고 막 운동 안할것 같은데. 운동을 하잖아요. <웃음> For sport 우지가 like to work out. It's a daily thing. 매일매일 <웃음> 매일 운동을 <웃음> 해요. 우리가. 아 이게 샘플 예를 들자. 예,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걸 <웃음> 네, 주는 거죠. 넘겨주세요. 네. 네. Photography. Oh. 민규하고 DHC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Both of these members like to take pictures. 네. They film their favorite spot, spots to take the pictures. 찍는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팬분들한테 그걸 공유해주는 거아 좋네요. 명소들! 아 명소들! 어, 명소들. 어. 사진, 사진 찍으면... 찍은... 그치 그치 그치. 하고 <웃음> They can explain what inspires them to take pictures. <웃음> 어떤 것... She? <웃음> <시? 웃음> What's inspiring? 그러니까 네. 어떤 것에서 영감을 받는지. 어 영감을 받는지 어. 사진 찍을 때. 그런 것들을 찍으면 얼마나 좋을까? 팬분들이 이걸 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넘겨주세요. 1위, <웃음> 승관이랑 도겸이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웃음> 네. <웃음> Maybe film their favorite place s to e a t 어이두 멤버들이 가장 가기 좋아하는 맛집들을 찍어보면 팬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웃음> 그쵸, 그쵸. 어떻게 먹으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아. 그걸 팬분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죠. 아, 좋네, 좋네. 넘겨주세요. Okay. The end, 와. 끝났습니다. 와. 진짜 센트라고 예. 아, 너무 좋은데요? 퍼펙트에서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퍼펙트에 퍼펙트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먼 생각을 하시는지 저거 같다네 안녕하세요 세븐틴 어, 신입사원 번호입니다 wow. yeah. Yeah. <웃음> 저도 오늘 고잉 세븐틴의 컨텐츠 아이템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예! Yeah. 맞춰줄게요 oh. 배경은 노래방입니다 yeah. 이 노래방에서 뭘 하냐?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부르죠. 네, 맞아요. <웃음> 이 노래 를 어떻게 부르냐? 네, 뭐죠? 자, 선곡자와 가창자를 따로 정하고. 그러니까 부른 사람은 부르기만 하고 고른 사람은 네, 부르기만, 부르기만 하고 아 그렇습니다. <웃음> 이걸 뭐 번갈아 가면서 또하집을할 있겠죠? 오. 예 가창자는 선정된 곡을 알던 모르던 일단 불러야 합니다. 아 어렵다, 어렵다. 팝송을 골랐는데 뭐 모르다 해도 몰라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 아니 심지어 그냥 돼. 한국어 노래인데 예. 모르는 노래여도 어쨌든 가사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가사를 읽으면서 그냥 멜로디를 예측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예 아 그리고 예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가창자 뭐이 개인 혹은 팀이 될수 있겠죠. 가창자는 벌칙을 받습니다. 아! 음. 깔끔한데요? 깔끔하죠. 네. 네. 이상이에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너무 너무 서어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도겸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다이 똥똥 효과 되게 복근 스틸 당선 나이디 이거 고잉 스타트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우리가 뭔지. 전라 food truck, oh, oh, truck. Food truck. <끄> 죄송합니 제가 서툴러가.. <끄> <끄> 아 애니메이션을 <끄> 너무 중복했구나. 애니메이션을 중복했구나. 아! 애니메이션 아, 아. 아. 이 사진을 <끄> 보시면 어이 영화 좋아해요. 혹시 이 영화, 혹시 오, 이 영화 아, 아메리칸 셰프라는 영화인데 혹시 아시나요? 아, 네! 너무 아, 아,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정말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네, 어,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셰프.. 이분이 원래 레스토랑 셰프님이셨거든요. 근데 셰프.. 레스토랑에서 잘리게 되고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이제 푸드 트럭을 하면서 이제 가족과도 좀더 돈독해지고. 어, 돈독해지고 이런 사이가 되면서 뭔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런 사소한 거에서도 이렇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이 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점을 느꼈는데 푸드 트럭이었고요. 다음 주제 <웃음> 아, 뭐야 영화 속이에요? 그래서 <웃음> 그래서 저희가 <웃음> <웃음> 중복을 많이 하셨네요. c <웃음> <오! 웃음> 셰프! 셰프! 셰프! <웃음> 어, 이 푸드 을 해서 어, 팬분들이나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 뭔가 이 행복과 같이 음식을 나눠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좋다. 이제 이 컨텐츠는 오로지 저희 제작비로 오. 여러분들께 그냥 무료로 나눠드릴 수 있는 컨텐츠가 어, 네. 될 저희가 수 있는 만들어요. 네, 저희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음. 아. 이제 사실 고잉 세븐틴으로서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가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행복을 줄수 있는 컨텐츠가 하나쯤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오, 진짜 나눠주는 거네좋지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푸드트럭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준다는 것 함으로써 <웃음> 나에게도 행복이 온다는 것 활동적인 고잉 세븐핀 <웃음>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경험! <웃음> 행복하자! <웃음> <웃음> <웃음> <와> <웃음> 이렇게, 어, 자, 이런, 우와, 이렇게 정말 다른다형으로 웃기지? 네. 자 오늘 저희가 진짜 많은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네. 네. 2019년 느낌이 아주 좋아요 네, 네 좋아요 2019년 고인 세븐틴 콘텐츠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들 중에 네. 네. 조금 현실성이 있고 뭔가 저희 세븐틴이 지금 바로, 네. 바로 할수 있는, 할수 있는 네. 것들을 좀 추려볼까요? 네 저는 시작이니까 네. 어, 옆에서 자꾸 원우 씨가 트리밴 드립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웃음> <웃음> 아, 시작이니까 아까 승관 씨가 처음 낸 의견 음. 오프닝 로고송이나 아 음. 로고송 음.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걸 좀 시작으로 이제 당장 하는 게 어떨까? 아주 좋아 네. 아, 그러면 네. 정말 딱 깔끔하게 승관이가 하고 자 했던 것들은 네. 오프닝 송을 딱 만드는 거잖아 네. 그걸 딱 만들어 놓고 다음, 그 다음 걸생각하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대해서또 앞으로 또 계속 회의를 하고 그렇죠. 싶요 어, 네. 괜찮다. 네. 뭐 이게 아이디어끼리 섞일 수도 있는 네. 거맞아요 네, 맞아요 맞여서1 플러스 1, +1, 1, +1 아시잖아요. <웃음> 저... 뭐, 제 아이디어, 부정의 아이디어 겹쳐지면 1 플러스 1 1 1아 뭐, 뭐, 뭐,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승관이 형의 네. 아이디어가 첫 번째로 반영이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소감 소감 어떻게요 소감? 소감이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예. 좀잘 돼가지고 좀잘 네. 잘 만들어서 잘 만들어져서 네.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게또 어 좋은 효과가 음. 발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음. 그렇게 그러려면 우리 멤버들 모두가 그쵸, 다 팀을 합쳐서 해보고 싶네요. 적극적으로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페이도한 만큼 어 새로워진 또고인 세븐틴. 한번 다시 어 파이팅 한번 달려볼까요? 하나. 자. 자 하나 둘셋 하면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완성. 후! 가자 Thank mm -hmm. you.